이따가, 한 잔으로 갈래? 오늘 군대 동기들 만나기로 했어 야, 무슨 군동기를 제대하고도 보냐? 너 군대 안 가냐? 이씨, 죽을래? 너 여자였지? 아이씨, 진짜. 아, 너 이리와 이 죽을래? 아이고 던거잖아 음. 아니 내가 입대고 마시던 거라고. 응. 음. 그게 왜? 그냥. 다마셨 아주 달리셨네, 달리셨어. 아술 냄새. 야, 얼마나 마셨길래 아침까지 술 냄새가 나? 너 그러다 간방 가져 빨리 죽고 싶냐? 해장국 좀사줘라너돈 없어? 응너 얼마 전에 알바비 받았잖아 다썼지너돈 응? 관리 안 하냐? 너왜 이렇게 계획이 없어? 야너 아, 알바 왜 하는데? 응야 차라리 엄마한테 맡겨 나한테 맡기든가 너한테 돈지어지면 절대 안될거 같아 어? 아.. 더워 야 진짜 덥지 않냐? 팬티 보이잖아 그래서 뭐? 아니.. 여자가 그래도 어게해넌 내가 여자로 보이냐? <목소리> <목소리> 주말에 선배랑 영화 볼래? 제가 요새 영화를 안 봐서.. 그럼 이따 끝나고 밥 먹을까? 제가 요새 밥을 잘안 먹었어요 안녕 잠시 좀 데려갈게 아 야너 그러면 어떡해 뭐가 그렇게 밥 먹자 영화 보자 그러면 어 부담스러워서 만나겠냐? 아 그럼 어떡하라고 너 매일 카톡 하지? 그러면 안 된다고 부담스러워 어떻게 알았어? 시험 잘 봤어? 아 망쳤어요 가르쳐준 보람이 없네 <웃음> 둥구가 안녕? 밥 먹었니? 은채선배 여자친구 생겼대 어 나랑 맨날 카톡 해놓고 그런 거 아니냐? 네가 맨날 카톡 하지 말라며 <웃음> 너, 응. 너 내가 만약에 30년 동안 못 소리면은 나, 사라 거야? 아, 어? 나, 요즘, 은경이랑잘 돼가고 있는데 싫어? <웃음> 알았어, 알았어. 너 싫은 거야? 알았어! 라 시라! 시라! 시라! 시라!